베트남에서의 새로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10일 베트남 커피 축제에서의 태고 떡볶이 봉사 둘째 날이고요 장소는 베트남 당락성 코덤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태고종 전북종무원 해외봉사단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하네요. 태고 떡볶이에 사용할 어묵도 한입 크기로 썰어놓고 떡볶이도 한솥 가득 준비했어요. 진성스님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에 나서고 계시네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부지런히 떡볶이를 만들어야 해요. 더운 날씨와 불이 열기로 탑밴드 봉사자 보살님들의 얼굴도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오늘 만들어야 할태고 떡볶이는 5천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네요. 엄청난 양이죠. 미디어 배식이 시작됐어요. 아침 일찍부터 긴 줄이 만들어졌군요. 오늘은 어린이 손님이 많이 찾아주셨어요. 한국의 떡볶이가 베트남 어린이들의 입맛에도 맞는가 봅니다. 떡볶이를 나눠주는 사람도 바다 가는 사람도 모두 즐거운 표정들이죠. 오늘은 반가운 손님이 찾아주셨어요. 베트남 부온마트 옷에 보명사 스님이 환영꽃다발을 가지고 방문하셨어요. 진성 스님과 보명사 스님은 잠시 한국과 베트남 간의 불교문화 교류에 대해 환담을 나누기도 했어요. 두 스님이 직접 떡볶이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네요. 스님들에게 떡볶이를 받는 베트남 사람들이 무척 행복해 보이네요. 스님들께 합장 인사하고 떡볶이를 받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눈에 띄네요. 이렇게 이틀에 걸쳐 베트남 커피 축제에서의 태고 떡볶이 나눔 행사를 마무리했어요. 이틀 동안 만명이 넘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떡볶이를 대접했군요. 어쩌면 한국의 떡볶이가 베트남에서 국민 간식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한국과 베트남 사람들 모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